이번 동작은 발목 스트레칭입니다. 그대로 왼발 지탱하여 오른 무릎 가슴 앞으로 안아주시고요. 발목을 바깥쪽으로 다섯 번 돌려줍니다. 셋, 넷, 다섯, 무릎을 오른쪽으로 오픈시켜주며 발목을 안쪽으로 다섯 번 돌려줍니다. 둘셋넷 다섯 천천히 무릎 내려놓으시고요. 다음은 왼쪽 똑같이 왼무릎 가슴 앞으로 안아주시고요. 밖으로 서클 하나 둘 셋넷 다섯 요번에 무릎 턴 아웃 안쪽으로 서클 하나 둘셋넷 크게 다섯 잘하셨어요